전두 훨씬 맛있어 보인다 어제 전집보다 그제 새우는 우리들이 먹어보면서 결론을 내는 게 앞에 있는 유명한 새우 튀김집보다도 훨씬 맛있어요. 씹히는 살도 많고 이게 기름기가 조금밖에 없는 계란으로 부침 거고 계란 이거 뽈건 건 뭐지? 당근인가? 당근 파 같은 거 이런 게또 들어가 있어서 그닥 그렇게 니글니글한 느낌은 없어요. 맛있어요, 되게 담백해. 꼬막은. 살짝 매콤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맵지 않고 달콤, 새콤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것 같아 거기에 고소함까지 그치?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꼬마 그 간장에 졸이고 뭐 그런 거랑은 약간 이제 다른 맛이지 이거는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근데 맛있어요 근데 색깔은 빨간데 뭐 매울 것 같지만은 이렇게 맵지는 않아 그죠 맵지 않아요 맵지 않아 그렇서 맛있어 새콤 달콤 고소 상대적으로 꼬막 맛이 살짝 이제 강하니까 음 강하다는게 뭐 맵고 짜고 이런게 아니라 이 밥은 살짝 밍밍하게 이건 좀 간이 덜 돼있어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딱 어울리게 만드는 그 정도의 밥이에요 볶음밥 같아 색깔은 빨갛지만 밥은 전혀 맵지가 않다 그래서 장안 좋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식당이다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좋다 이런 데가 근데 이 집은 메뉴가 딱 하나더라고 이렇게 하나.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전 요전시은 사람은 전 빼고 이걸 꼬막으로 채운다 라고 할수 있는데 어이 전도 놓치기 진짜 너무 아까운 새우전맛이야 그냥 이대로 나오는 대로 드셔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맛집인 이유가 있네 지금 시간이 11시 44분 물론 뭐 점심시간 가까이 됐지만 평일인데다가 여기 다른 주변의 식당들은 손님이 단한 명도 없어요 그 유명한 카페도몇명 없어요 근데 오이 집은 거의 지금 4분의 3이 쳤어요 아무튼 여기 맛집 인정? 맛집 인정? 이 집은 방금 앞에 있는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꼬막하고 밥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한 숟갈 뜨면 이게 꼬막 비빔밥이죠 꼬막에 들어가 따로 늘 소스가 여기에다 섞여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겠죠? 맛있겠죠? 아, 진짜 맛있어 진짜 땡큐 아, 음 새우 속살 안쪽에 두껍져 되게 꼬마 비빔밥을 깻잎에 이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쫙 음식을 퍼트려놔서 양념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막다 먹어도 그렇게 막 많이 배가 부르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적당해 우리가 갓김치 전라도 뭐 여수가 되게 유명하잖아 여수는 갓김치가 또 간도 세고 근데 이거는 간이 진짜 약간 자연 그대로의 간 맛이에요 반찬은 그냥 나는 그냥 그렇다 밍칭밍칭하다 자연의 맛이다 둘러매고